네, 여튼 진짜 이쁜 가디안 스킨 뽑았습니다. 네, 바로 샀어요. 아, 이쁘다. 아하.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잡았다! 둘다 잡았다! 나이스! 와, 잘 컸어. 어, 이거 피카츄랑 가면 좋거든? 깨고락지가 정글 가고 가디안하고 안면이한 명이 아래 가면 되거든? 자, 골 들어갑니다. 자 맛있고 그렇죠 오 대박스 아이고 좋다 응난너안 때려서 너 이거 못 먹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니 하나 아 둘. 하하. <웃음> 아주 좋아 아 요층에서 내려가줘야겠다 자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 저거 요층에서 망했어요 저번 아 근데 너무 또 같이 돌리면은 좀 그래 또 솔랭이 또 꿀잼이에요 여러분 나 아, 나이스 다 먹었다 피카츄 나이스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까운데 네. 아, 아깝다! 될수 있었는데. 넷, 나이스! 자, 골 들어가고요. 자, 저거 내가 먹고요. 응, 못 먹어. 아이, 공포라뇨. 제가 하면 안공포해요 아이고, 그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처럼 해야 되죠? 자, 피해주고요. 솔직히. 이 정도 요싱이 으면 잘하는 거 아니야? 아야! 아! <웃음> 안돼. 어, 뭐지? 왜 이렇게 아프지? <웃음> 이상하지. 요싱기스건 딜러가 아니라 탱커인데 이상하게 아프지. 아 어, 원래 그래, 얘는. 허허허허어 우리 아도라니가 좀 없이 까부는 걸? 그렇지! 이상하지! 똑같은 텐건데 질차가 와이나지! 아, 좋아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이스! 됐어, 됐어? 한명 잘랐고, 바로 올라가, 바로 올라가.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안 먹어도 돼. 우리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이득이야. 이제 꼬레로 가자. 아 우리 집왜 이렇게 잘해? 무려. 아, 역시 내가 있으니까 다르네. 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백코롱 하면은 요싱일스가 떠올랐으면 좋겠고, 요싱일스 하면은 백코롱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서 요즘 요싱일스. <웃음> 야 이거 뭐야? 아니 사천사? 4천... <웃음> 미안해, 미안해. 제라우라요? 아제라우라 너무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백코롱 하면은 제라우라가 떠오르진 않잖아요. 가디안 해볼까? 가디안? 아, 가디안 이번에 새로운 스킨 뽑았거든요, 저? 레디고를 한번 만들어볼까? 안 그래도 겨울이기도 하고. 아, 도움 배려 갈게요. 구해 박식 도움 배려 가고. 탈버 들고. 레디고 예, 네, 여튼. 진짜 이쁜 가디안 스킨 뽑았습니다. 예, 네, 바로 샀어요. 아, 이쁘다. 아하. 이겨야 돼, 우리 팀. 나 가디안 뽑았어. 가디안 이거. 겨울 여왕. 뭐야. 나 간다고 안 했다 너네들이 양보한 거다 스킬 이펙트는 안 바뀌었겠죠? 안 바뀌었네 스킬 이펙트는 나이스아 좋아 아딱콩 진짜 세다 좋네 알았어 레벨업 먼저 할게딴거안 하고 정글링 먼저 할게 빨리 레벨업 할게 역시 여왕님이라고 무조건 이제 양보하네 가디안은 뭔가 좀딱 보면 확실히 뭔가 좀잘 어울리긴 해나이스 내 네, 주세요. 아, 좋은 몹시 쏘이지한. 아, 여왕님이 앞이라고 그렇게 살살 안 해도 되는데, 나 그냥 강하게 해도 내가 다 잡는데. 아, 정말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나이트 잡았다. 두대 잡았다. 나이트와잘 아, 컸어. 이거 위쪽은 조금 물리하고, 아래쪽이 유리하니까 아, 위쪽 도움 갈게요. 아왜 내가 하는 것마다 뽀록이라 그래 나나 아, 나 솔직히 가디아는 그렇게 못하는 정도는 아니야 어느 정도는 할줄알아자루카리오 잡았어요 아이씨 죽었다 이거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다 너도 죽어 <웃음> 아 이거 봐뭘뽀록이에요 지금 7끼리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어 저는 미레이지가 더 편해요 사이코 쇼크는 다 맞춰야 쎈데 얘는 한 발만 맞으면 그냥 쎄니까요 자무물 쳤고 물 쳤고 물 쳤고 나이스 자, 위쪽에 지금, 요거, 여기다 깔고. 안 맞네. 맞았고요. 나이스. 어디 갔냐? 자, 맞았습니다. 나이스. 이렇게 하는 거지. 가디언은. 안 어렵죠? <웃음> 안 어렵다니까. 가디언. 쉽다니까. 맞았어요. 그렇지. 여기. 자,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저 여기서 혼자 다 견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렇지? 하하하! 어찌 그까? 어이구... 피해야지! 여기? 여기? <웃음> 아, 안쪽으로 들어왔네! 하하하 아. 우, <웃음> 죽을뻔했다 나이스! 와 바로 카운터 쳤어요 버스 타자 버스 타자 위에 에이스만 있을 때 버스 해야돼 이거 나이스! 오 위험했어 아 나이스 응주궁응주궁 우주라고요? 어? 응, 응? 깐줄을깐줄롤아 나이스! 아, 이거지 바로 깐줄을 아니겠습니까? 아 뭐야! 아 뭐해! 아꽃0개 너무 싹 썼는데 나 혼자 딜다 했는데 아 이런 <웃음> 건 비웃은 거 아니에요? 날 독주하는 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야? 아, 가아 스킨 예쁘죠? 요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뭐야 이거 머리에 뭐, 머리띠 부르고 있네 이쁘네 아 니가 다 먹으면 어떡하냐 와 큰일 났다 이거 아 내가 3루 빨리 찍었으면 이거 됐잖아 아, 나 빠질게요 아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망했는데 아 우리팀 너무 이거 심한데 아 저건 추격야 아냐 정... 뭐야 너! 왜, 레벨이 왜 그래? 잡았습니다! 그렇지! 뭐야! 주공! 주공! 나 잊어! 비례지 비례지 비례지 비례지 아 정글로 망했다! 정글 때문에 게임 존다 진다 이거! 할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잠깐만!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그래, 너, 다 먹어라. 응, 버려. 어, 줄건 줘. 줄건 줘. 아, 우리 정글로 이상해요. 아, 개판이여. 아, 타이어로가 왜 라이너랑 레벨이 똑같애. 아니, 대책 없이 밀면 어떡하니?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아,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와, 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와, 게임 터진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웃음> 아, 그냥 가디는 이쁜 거구나, 그냥. 스킨은 진짜 이쁜데. <웃음> 아 <아니>, 이게. <웃음> 아, 대파라니, 이거 얼마나 이쁜데. 약간, 어, 누나 같잖아나 어. 포켓몬 바이올렛 하면서 다 들켰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근 미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미래 말고는 다 맞출 자신이 없어. 아, 노답이 아니, 그냥 정글, 정글로가 아무것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디안님. 얼음 제국의 가디안 여왕님.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여왕님 믿습니다. 아, 믿는다고요막으라고요 성기 안 썼어. 궁극기 안 썼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잠만보가 너무 못해. 지은이 찾았다. 잠만보가 트롤러였네. 아다와 진짜 이거 너무 심하다 진짜 와 진심 대단한데 이건? 잡았고요 나이스 자 가자 모크 나이퍼 잡았습니다 아니 다해주고 있는데 내가 딜을 아,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골을 못 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만. 아 진짜 억울하다 나 진짜 아 엑스포트 간다 그랬어 나 진짜 가야돼 가야돼 무조건 가야돼 진량 한번 볼게요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